문화의 창 이사장 하은영입니다. 저희 문화의 창은 대한민국 국부 불충연 기념기 기념 념행사로서 도희무박물관 마을에서 한옥 체험을 비롯하여 의열단 선언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한 기념사적인 행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가입선언서 체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서단법인 문화예창의 모든 회원들은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안내 봉사를 하였습니다. 독립군 가입선언서 프로젝트 안내 봉사에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단법인 문화예창은 2019년 4월 2일부터 2019년 8월 4일까지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도니먼 박물관 마을에서 독립군 가입선언서 체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안내를 하면서 정말 뜻깊고도 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되게 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 이런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뜻깊었고요.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면 또한번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의 차에서 본인은 역사박물관에서 독립군 가입 선언서 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 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 a n sind 남 i r 이 r a n Wir haben jetzt noch mehr Gedanken. Wir bieten in der n ä t e u a o u u n e 이틀중들때아는친구들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의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들아있는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지아는 친구들과 함께 는들는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있들과 함께 앉들들있이 우리 독립 열사분들과 그런 어떤 이런 정신들이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몽골정부 주몽골 한국대사관 몽골, 몽골 한인의 한국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